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정말 다르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상반되는 생각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인 우리 집에 요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불러서 고쳐 달라고 한번 봐 달라고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요내 컴퓨터를 열심히 고치고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요 아주 순조로 워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남자가 달려와줬고요. 그 컴퓨터를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섹시해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도 요 여자가 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네요. 그리고 의시될 수 있는 멋지게 보일 수 있는 찬스도 생겼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요 컴퓨터가 잘 고쳐졌어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 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자니까 힘들어하고 안쓰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근데 이때 여성분들이요 남자를 좀 돕고 싶은 마음에 오빠 그거 그냥 잘 안되면 AS센터나 수리기사 불러서 수리하는 게 나을까? 오빠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체크해보라고 하네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볼까요? 분명히 여자인 나는요 이 남자가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말을 든 남자의 말이 항상 공격적이거나 퉁명스러워요 아 거의 다 됐어 좀만 있어봐 아말 시키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이런 식으로 돌아와요 이때부터 연인들끼리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싸우게 될 거예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말을 쳤다고로 해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게 없거든요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남자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자는요 오늘 찬스를 잡았거든요 내 여자에게 잘나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요 그리고 그걸 시작했는데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민망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는 건요 여자가 애쓰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응원 정도만 해주길 바라지 솔루션이나 해결책을 주는 것은 자존심 상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놈의 컴퓨터가 내 맘대로 안 되고 있어서요 여자친구가 보고 있는데 참 민망하거든요 이거 멋지게 고쳤어 라고 하면서요 여자친구가 와 역시 오빠 대단하다 이런 말을 예상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듣기는커녕 지금 이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고요 속이 답답해서요 간단하게 끝냈으면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데 뭔가 버벅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짜증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인 내가 요 이런 남자의 생각을 모르니까 요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요 선한 마음으로 다가서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한 상태라서 내가 그런 말을 던졌을 때 오히려 자존심에 더 스크래치만 주게 되니까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는 거겠죠 물론 남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하다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상태니까 남자도 그런 말을 자제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건데 그렇게 내가 말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잘했어요, 여자가 잘못했어요 이야기가 또 아니거든요 그냥 내 남자는 그럴 수 있다는 라걸 이해하자는 거고요 내가 내 남자의 심경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라것 남자들은 그럴 수 있다는 라걸좀 인지하고 있다면요 굳이 수리기사를 불러서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하지 않게 될 거고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오빠 많이 힘들지? 괜히 내가 컴퓨터 고장 내서 오빠가 애쓰네 오빠가 그래도 있으니까 이렇게 봐줘서 너무 좋다. 이 정도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 컴퓨터 어떻게 하냐고요? 예, 네, 남자도요. 놔두면요. 자기가 하다 하다 안 되면요. 나한테 보고 해줘요. 아무래도 as 센터 불러야 될것 같아. 남자 자기가 충분히 체념한 상태가 되면 알아서 as 센터 불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보면 여자가 남자한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건데요. 아니요. 이번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인 내가 컴퓨터를 고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 죽겠어요. 쪽팔리고 창피해 죽겠어요. 빨리 해결하고 멋지게 폼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 와중에 내 여자친구가 수리기사를 부르면 어떻겠냐느니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건 남자인 나의 자존심을 마구 짓밟는 것 같잖아요. 너 안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그냥 AS센터 불러. 너 컴퓨터 잘 아는 줄 알고 내가 불렀는데 혹시 이거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유튜브 좀 찾아봐봐. 이런 느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에게 짜증이 나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존심까지 건드리니까 화가 나신 거잖아요. 근데 여자는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남자인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요. 안쓰러워 보이고 자기도 미안해서 그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던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지금 쪽팔리고 열등감이 생기니까 괜히 여자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화내고 나면요. 좀 이따 여자친구도 속상해져요. 그것도 다시 또 풀어줘야 돼요.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잘한 게 없다라는 걸요. 이렇게 남녀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이 생각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남자는 요 여자에게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고요 여자는 요내 상대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인 나는 요내 남자친구의 행동 중에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생각들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거고요 남자인 나는 요내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할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라고 공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둘 사이에 충돌이 아니라 서로 예쁜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